으차입니다음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영천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영천의 명물, 불 d b 영 u 입니다 영천 오늘은 불 i m 영 w 입니다 영천 오늘은 불 t u 영천의 명물, 불 g t 영천의 명물, 불 h a 영천입니다, 영천.